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몽달 귀신입니다. 처녀 귀신은 깊은 한을 품고 사람들을 해치는 무서운 귀신의 이미지가 있지만 어째 몽달 귀신은 공포하는 거리가 먼 느낌이죠. 한 번도 관계를 못 가져봐서 한이 생겼다는 인식이 퍼지질 않나 자신이 좋아했던 여성의 속옷 하나만으로 성불하질 않나 우리가 아는 몽달 귀신 이야기는 하나같이 우습고 하찮은 이야기들 뿐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바닥까지 떨어진 몽달귀신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몽달귀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령귀신, 총각귀신, 삼태귀신이라고도 불리는 몽달귀신은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 죽어서 된 귀신입니다. 그래서 미혼 남성들이 하는 머리 모양을 하고 있거나 미혼 남성이 입는 의상을 입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들을 표현한 그림들이 대부분 바지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생전 모습 그대로 바지를 입고 있는 걸 보면 몽달귀신은 대부분의 귀신들과 달리 다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는 얼굴만 하얗거나 지나치게 창백한 사람에게 몽달귀신 같다고 말하곤 하죠 아마도 몽달귀신은 다른 귀신들처럼 하얗고 창백한 피부를 가진 것 같습니다. 몽달귀신은 처녀귀신과는 동병상련의 처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채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몽달귀신이나 처녀귀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할 나이가 되기도 전에 죽은 아이들은 몽달귀신이나 처녀귀신이 아닌 동자귀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결혼정령기였던 15세에서 16세를 넘기고 죽은 이들만 몽달귀신이나 처녀귀신이 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몽달귀신은 사망 원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혼기가 찼는데도 병이나 사고 등으로 혼인하지 못하고 죽은 경우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사병에 걸려 사망한 경우입니다. 뭐 결국 둘다 몽달귀신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상사병으로 죽은 몽달귀신의 경우 자신이 사랑했던 여성에게 달라붙어 결혼하지 못하게 하거나 괴롭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이들의 사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들이 가진 가장 큰 한은 당연히 결혼하지 못한 채 죽은 것입니다. 몽달귀신의 가장 큰 한이 한 번도 못해본 것이라고 해석해서 희화화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들의 한은 이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죠. 애초에 결혼과 성관계는 아주 다른 행위잖아요. 성관계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이지만, 결혼은 두 사람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주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이고 고차원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가져보지 못해 한을 품을 확률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한을 품을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현재 결혼의 가치와 과거 결혼의 가치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에야 결혼이 필수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고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명분도 통하지 않지만 과거 결혼은 어른이 되려면 꼭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남자의 경우 결혼을 한 사람만이 상투를 들고 갓을 쓸수 있었는데 이는 결혼한 사람을 한 명의 어른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것이고 몽달귀신은 어른이 되지 못한 채 죽은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른 취급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생각보다 더 심각한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 행사인 제사는 우더른들만 받을 수 있거든요 어른이 아닌 몽달귀신은 제사를 지내야 하는 조상신이 될수 없고 당연히 명절이나 기일에 집안 가족들이 드리는 제사상도 받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몽달귀신은 무당이 모시는 무신도 아니죠. 그래서 몽달귀신이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구판이나 무당들의 제사상에 찾아가더라도 잡신들과 같은 취급을 받아 끝머리에나 겨우 모셔지게 됩니다. 남들은 명절마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손들이 해주는 밥을 먹고 다니는데 자신은 결혼 못한 죄로 질러진 잡신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면 한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들의 한이 깊은 건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몽달귀신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처녀귀신에 비해 그 편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퇴치하는 법도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다만 황진이가 등장하는 민담을 통해 몽달귀신을 퇴치하는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황진이가 아직 기생이 아니던 시절의 이야기로 당시 그의 이웃집에 살던 한 청년이 황진이의 미모에 반해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황진이의 집에 중매를 요청했지만 황진이의 어머니는 이를 거절했죠. 황진이를 향한 마음을 표현할 수도 그렇다고 마음을 접을 수도 없었던 청년은 결국 상사병에 걸렸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청년의 가족들은 집에서 죽은 청년의 장례를 치렀고 장례가 끝난 뒤 상여꾼들은 상여를 메고 청년을 묻을 장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잘만 움직이던 상여가 황진이가 사는 집 앞에 다다르자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명의 장정이 달려들어 상여를 움직여보려고 해도 상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집에서 나온 황진이가 자신의 속고치마를 상여 위에 덮어주며 위로의 말몇 마디를 해주자 분명히 움직이지 않던 상여가 거짓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황진이 덕분에 청년은 무사히 매장되었고 그일 이후 황진이는 기생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황진이의 집 앞에서 상여가 움직이지 않았던 걸 보면 아마도 그 청년은 몽달귀신이 되기 직전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황진이가 한을 풀어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청년은 그대로 몽달귀신이 되어 자신이 사랑했던 황진이를 괴롭히게 되었겠죠. 물론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몽달귀신을 퇴치할 때에는 그가 사랑했던 인물의 속옷을 덮어주거나 속옷을 함께 묻어주면 된다는 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황진이를 짝사랑한 청년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퇴치법일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누군가를 짝사랑하다가 몽달 귀신이 된 경우에만 효과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은 딱히 없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어서 몽달 귀신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적합한 퇴마 방법이 아니겠죠 이럴 경우에는 영혼 결혼식으로 한을 풀어 이들을 저승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영혼 결혼식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대개 죽은 남성과 죽은 여성을 이어주어서 이들이 저승에서라도 결혼한 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식입니다. 실제 결혼하는 것처럼 이들의 띠나 사주를 통해 궁합도 보고 혼레식처럼 상도 차리고 심지어는 죽은 남성과 여성을 대신하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이들을 한 방에 넣고 합방을 하기도 하죠. 영혼 결혼식은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것 외에 이점도 있습니다. 영혼 결혼식을 치른 망자는 생전에는 결혼하지 못했어도 어쨌든 결혼은 한 셈이니 조상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제사의 대상이 되어 제사상도 받아 먹을 수 있는 어른으로 취급받게 되거든요. 제가 몽달귀신을 조사하면서 영혼 결혼식에 대한 조사도 약간 해봤는데 영혼 결혼식을 할 때는 죽은 당시의 나이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조선시대에 18의 나이로 죽은 여성이 있고 2022년에 25세의 나이로 죽은 남성이 있다면 남성이 더 연상이 되는 셈이죠. 이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서 창작물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훨씬 어려보이는 아내 귀신이 한참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편 귀신에게 꽃대처럼 행동해도 재미있을 것 같고 아니면 200살 넘은 할머니와 졸지에 결혼하게 된 청년 귀신도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몽달귀신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가졌던 몽달귀신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나마 바뀌었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디언이었습니다.